아 쓸쓸하다 이제 진짜 혼자 운동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익숙하지가 개꿀팁입니다 이것도 안녕하세요 몬스터즈 연식 전현드입니다 오늘 저희가 어, 이런저런 영상에 대한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 올림피아 선수들 저 친구들은 왜 저렇게 운동하는지 한번 제가 직접 해보면서 왜 저런 방식으로 운동을 하고 저런 루틴으로 운동하는지 이걸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올림피아에서 유일하게 순위가 안 바뀐 친구가 있죠 이번에 네, 시범 가끔가다 뭐 얘기 듣는데 제가 뭐 케범이라고헛소리습니다 네. <웃음> 시범의 가슴 운동을 저희가 한번 오늘 플루틴을 따라해볼 건데 시범 친구는 아무래도 운동할 때 이제 중량을 많이 다루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조금 더 어깨 위주로 몸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운동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어깨를 좀 풀어주고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운동하는 곳은 여기는 명동의 더블의 스위트니스 일단은 플라이 플라이부터 제가 운동을 진행할 건데 사실은 제가 하는 스타일이랑 좀 많이 달라요 그렇지만 오늘은 제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시범의 운동 스타일을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팔꿈치 펴주듯이 이렇게 플라이를 진행합니다 몸을 뒤로 살짝 밀어주면서 시범은 조금 더 혈류를 앞으로 모아서 집중시켜주는 혈류를 집중시키는 그런 트레이닝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게 뭐 정답이다 그게 좋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뭐 세계 1등이니까 여기서 방식이 살짝 이렇게 손을 모아주는 그리고 이제 힘이 다 떨어졌을 때쯤에 여기서 부분만 보고 해줍니다 여기서 팔을 안쪽으로 모아주면서 가슴이 조금 더 앞으로 밀리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혈류를 집중시켜서 수축 끝에 여기서 살짝 더 짜주는 어 그런 식의 운동을 지금 시범이 진행하고 있는데 FST7 트레이닝을 보면은 혈류를 이렇게 모아서 짜주는 그런 동작이 많아요. 그런 동작을 통해가지고 이제 근육 안에 혈류를 더 많이 모아주고 거기서 이제 근육의 비대를 이뤄낸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팁인데 여기서 앉자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당기지 말고 처음에 엉덩이 지지 잘 잡아주고 골반 뒤로 넣어주고 발을 이렇게 앞으로 쭉 밀어주면 골반이 뒤로 밀리면서 이제 고정이 돼요 그다음에 가슴을 들어주고 그다음에 운동을 시작하는 거 팔도 어느 정도 딱 들어서 가슴에 힘이 걸려있는 중량 걸려있는 신전 상태를 만들어주고 운동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고개를 뒤로 제껴서 플레이를 하는데 실버 한면 이렇게 박아두고 하더라고 여튼 그 방식으로 이팁 하나 좀더 드리자면은 내가 가슴을 드는 높이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뭘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드프트할때힙인지 잡아서 내려가는 거 있죠? 똑같아요. 여기서 엉덩이 딱 대주고 상체를 두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윗부분보다 아랫부분이 먼저 내려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쭉 한번 내려가 보세요. 그 자연스럽게 허리가 뒤로 꺾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누워 주면은 자연스럽게 허리가 살짝 올라가게 돼요. 가슴이 열리면서 이 상태에서 손 잡아 주면은 끝입니다. 이상의 노하우는 너무 상급이어가지고, 뷰티 등록을 하세요. 잠깐, 쉬면서 TMI 얘기하자면은, 이거 후드. 후드 얼마 전에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판매하고 뭐 일주일만에 이제 1차, 2차 판매까지 품절이 됐는데,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덕분에 따뜻한 연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몸이 따뜻하고, 네, 저는 <웃음> 마음이 따뜻하고. <웃음> 너무 속물인가? <웃음> 아, 이제 이거 인클랜 체스트 프레스 머신 할 건데 하지 말아야 될거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너무 과도하게 제껴버려가지고 이렇게 밀어버리는 행동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플랫 체스트 프레스 하는 건 똑같이 돼버립니다 이거 몸을 이렇게 제껴버리게 되면은 그냥 플랫이 돼버리겠죠? 윗가슴과 쇄골지에 자극을 줄수 있느냐 그건 조금 미질수입니다 개꿀치입니다 이것도 가슴의 끝점은 여기 신경 다발, 근육 다발이 여기로 몰려있어요 여기 팔꿈치 앞에 오금을 여기를 쫙 한번 펴보시면은 보조기, 보조기 같은 게 생깁니다, 여기. 한번 맞아보실래요? 여기. 어때요? 보조기 있어요? 네, 근 섬유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이 부분에다가 손잡이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손잡이 높이 가슴에 맞추세요 하는 게, 아까 보조기에다가 이 손잡이 딱 맞춰서, 딱 네, 거기, 그 부분. 씨범이 친구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턱을 좀 많이 박아두고 하더라고, 이 친구가. 턱 많이 박아두고, 그냥 그대로 쭉, 앞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밀어주면 돼요, 그냥. 이 머신 사용법에 대해서, 뭐, 이거는 뭐, 어떤 머신이든 똑같아요. 손잡이 계적 있죠. 이 손잡이 계적이 결국에는 중력방향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중력방향을 억지로 바꾼 거죠. 저항방향이 일로 가게 돼 있죠, 지금. 뭘로 판단하면 됐느냐? 손잡이. 이 손잡이의 이동방경을 점점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찍으면은 그게 점이 모여서 선이 되죠. 그 선을 내손 전환 팔꿈치가 그대로 따라간다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냥 잡아주고. 손을 밀어낸다 이게 아니라 그냥 팔만 펴준다 팔만 펴준다 팔만 펴준다 이거 뭐좀 헬스장에서 제일 보기 싫은 것중 하나 보여 드릴까요? 좀 많이 추운 사람들이 있나봐 헬스장에 무기 치다가 갑자기 발이 이렇게 막 떨어 이게 <웃음> 저격하는 건 아니고요 웃기더라고 그냥 <웃음> 마찬가지로 하단에서 힘 떨어졌을 때 짧게 <웃음> 뭐 운동 혼자니까 매, 매우 심심하네요 정말 매우 아 그리고 이거 이거 이거 한번 찍어주세요 이거 그 원판 같은 거 있잖아요 운동할 때 내가 싼통은 내가 치운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언파 섰으면은 좀 빼가지고 원래 자리에다 좀 갖다 놔주기 바랍니다. 진짜 뒤통수 깨집니다, 진짜 그러다. <웃음> 저도 지금 뭐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이슈가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 비치 소에는 <웃음> 다른데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번에 <웃음> <웃음> 손흥민 선수의 기운을 좀 받아서 내가 방송을 진심으로 한다. 신각났습니다 소품 좀자현 내추럴입니다 전 로이더 현 내추럴 후 로이더가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골근이 높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맞춘 사람 3명 몬제 스트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몸무게는 93.6kg 골근이 많이 떨어졌네요 <웃음> 네, 정답을 맞춘 분은 다음 영상 올라갈 때 공개해드리고 저희가 몬제 스트랩 3명 네. 디클라인 체스티 패스 이거 할 건데 이제 높이 조절하는 데 있어서 디클라인 같은 경우에 사실 사람들이 제일 애를 많이 먹는 것 같아 마찬가지 똑같아요, 아까 인클라인이랑. 이런 식으로 의자가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는데, 이거 억지로 더들 필요 없습니다, 많이. 기울어져 있는 그 각대로 앉아가지고 밀면 돼요. 아까 그 보조개 부분 있죠? 거기다 맞춰서 손을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미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팔을 옆으로 벌려주는. 가슴 잘 들어주시고, 거기서 턱 박아주고, 그대로 밀었다가 팔꿈치 옆으로. 밀었다가 팔꿈치 옆으로. <웃음> 벨트가 달리는 머신 있잖아요 벨트가 달린 거는 벨트를 하세요 꼭 무기를 줄면서 골반이 줄려버리면서 내가 자극을 주는 위치가 계속 변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아 저분들은 이제 청바지를 입고 운동하시는데 간지가 납니다 <웃음> 저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나는 진짜 엄청 바빠 지금 <웃음> 밖에서 일을 보다가 운동을 해야 돼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는 거야 지금 간지가 납니다 그냥 아, 진짜로 이번에 가슴 좋아진 것 같아, 이번 시즌에. 아, 만져보세요, 여기 이렇게. 아, 그리고... 어때요? 오, 아, 진짜 진짜로 진심으로 어, 또또 또. 죽이는 앵글 알려드릴게요 죽이는 걸 여기 딱 가운데서 살짝 아래서 위로 찍으면 은 철수냉처럼 나오거든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시범이 둥동다 끝나고 나서 <웃음> 플랫체스트 프레스 한번더 하더라고요 하니램보드가 다시 불릅니다 시범을 <웃음> 왜인지 모르겠어 불러가지고 다시 플랫체스트를 시켜요 아마 시합 직전에 이거는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거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자, 그대로 밀어줄 때 팔꿈치 아래로 가지 말고 이것도 손잡이 방향 그대로 전환 맞춰가지고 쭉 가슴 열어주고 오늘은 시범 스타일이니까 턱 박아두고 할게요 근데 제 브이로그는 왜 만명이 안 보는 거야? <웃음> 브이로그도 많이 봐주세요. 재밌어요. 썸네일을 좀더 자극적인 걸 써볼까요? 우리. <웃음> 그 이제 시범처럼 고개를 박아둔 상태에서 가슴에 전일을 시켜주면 은이 신전 구간에서 쇄골질을 좀더 늘릴 수 있습니다 쇄골질을 이렇게 고개를 박고 신전시에 몸통을 앞으로 살짝 밀어주는 그런 방식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할때좀 주의해야 될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있잖아요 모든 운동에 그런 분들은 이거를 늘리면서 가슴을 죽여버리게 돼 이런 식으로 이게 가슴을 늘려야 되는데 여기만 들어갑니다잘 모르면은 정석대로 하세요. 흉각잘 들어주고 이 시범 이 친구가 가슴 끝나고 삼두은 이제 두 가지를 하는데 장두 타겟을 하는 이제 로프풀다운 그 다음에 이제 이 외축들을 이제 케이블 원암으로 하는 이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걸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두가 어디 붙어있냐? 느 장두는 여기 등과 연결된 부분 이 부분에 붙어있습니다. 끝점이 그러면은 이게 늘어나는 거를 느껴야지 장두 운동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상완을 좀더 몸에 떨어뜨려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아래로 눌러주는 방법 이거를 몸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대로 케이블은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옷을 입고 보여줄 수가 없네요 이거는 제가 여기 여기 이 부분에 텐션이 느껴지게 이 부분에 힘이 느껴지게 상체를 숙이고 상완을 멀리 가져가 준 상태에서 그대로 수축 그대로 수축 그대로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시키겠다? 그러면 은 놓으면서 신전 구간에서 팔꿈치를 살짝 더 바깥으로 밀어주고 수축 여기서 원투 수축 원투 수축 원투 수축. 수축 한 가지 더제 개인적인 팁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늘렸다가 수축을 하면서 살짝 몸을 살짝만 일으켜주면 은 조금 더 등하고 연결된 그 부분, 섬두의 끝부분에 더그 힘을 더 강하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수축하면서 몸을 눌러버리면 어쨌든 간에 내 몸이 누르는 힘이 같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억제를 시켜주고 여기서 내가 밀어주면서 그대로 위쪽으로 올려주면 은좀더 강하게 반발력이 생기면서 섬두를 더 강하게 수축을 할 수가 있어요. 쭉, 쭉, 로프 같은 거 운동할 때 특히나 팔을 얼마나 벌려야 되나요? 이런 질문 좀 많이 받아요 손을 모으게 되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겠죠? 삼각형 골을 만들게 되겠죠? 이거를 그대로 보내준다 생각하면 돼요 이걸 억지로 막 바깥으로 틀고 뭐막 뒤집고 트위스트하는 게 아니라 이각 그대로 밀어준다 생각하면 돼요 손을 바깥쪽으로 밀어줘가지고 여기 여기서 바깥으로 밀었을 때 이거 여기 외측도 운동 이거를 해줄 건데 시범이 하니까 그냥 따라 하셔 그냥 아까는 아래로 눌러줬다면은 지금은 바깥으로 이렇게 그리고 영상을 제가 좀 분석하면서 느낀 팁이 있는데 이거를 뒷방향으로 던져주는 게 아니라 아랫방향으로 지그시 밀어주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엄지 두덩이 있죠? 그 엄지 두덩이가 아래로 짓눌린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수축을 해주면 은이 부분 여기에 힘을 좀더 많이 실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운동을 중복해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클라인 체스트 프레스 머신을 했어요 그래서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를 또해 그래서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또해 이러면은 에너지의 낭비가 돼버립니다 중복되지 않게 운동을 하는 거 몸을 좋아지게 하는 가장 큰 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오늘 가슴 운동 여기서 끝냈고요 여러분들이 이 선수의 운동 루틴을 한번 분석을 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은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득의 워크아웃이었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보셨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득이었습니다